첫 번째 사연입니다. 보통 음악 안 나오나요? 이게첫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길었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뒤적뒤적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나의 시시콜콜한 농담에도 까르르 웃어주며 즐거워하던 당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귓가에 면도는 하루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일지 수차례 상상해봤지만 항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만이 머리 속에 그려지더군요. 당신을 뺀 나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당신은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크게 다리 잡아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 당신은 기쁜 순간에도 그리고 슬픈 순간에도 항상 내 곁에 있어주었더군요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힘든 하루의 끝 생각만 해도 나를 웃음짓게 만드는 사람 언제나 든든한 나의 편. 민호 특공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장민호 씨가 사용할 거니까. <웃음> 얼마나 대충 들었으면 한번더 해달라고 그러는 집중해서 안 듣더라고요 제가 이호실를 전국도 했더니 남의 사연은 귀뚱에도 안 듣더라고요 한번더 해달라고요? 싫어요 이걸 다시 한번할때 이게 감동이에요 이야기 좀 합시다 어... 뭐 <웃음> 이렇게 안타를 그리는 거예요? <웃음> 한번 다시 해드려요? 길었다는 <웃음> 하를 마치고 지도로 돌아가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이게 얼마나 얼마나 음악이 중요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빠른 노래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길었던 하루 를 <웃음> 마치 <아주> 집으로 돌아가 위적미적 <웃음> <미적> 침대에 누웠는데 너의 <웃음> 나의 지식 볼코라 웃으며 즐거워하던 당신의 목소리가 <웃음> 또렷하게, 귓가게 멤도는 하루네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일지 수차례 상상해봤지만 항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만이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당신을 뺀 나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당신은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 당신은 기쁜 순간에도 그리고 슬픈 순간에도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더군요.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힘든 하루 끝 생각만 해도 나를 웃음짓게 만드는 사람 언제나 든든한 나의 편 미노트 공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장민호씨가 서열습니다